<웃음> 지유이왜 이렇게 많이 나와? 해야 될게 하나, 두 개, 세 개, 네개네 개. 네, 안녕하세요 성태진입니다네 고맙습니다 네 프로그램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거는 본사에서 지국으로 연결하는 프로그램이라서 어차피 내가 방송국 가가지고 인서트도 넣어야 되고 방송국 가야 돼요 아, 오늘 해야 될게 하나, 두 개, 세 개, 네개 오늘 확진자가 제주 1,000명이 넘었어요 연구 수정하고 그리고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 제주가 오늘 딱 1,000명을 넘었네요 1 1 1 4명이만성 이래. 근데 날씨.. 온도 얘기를 했나 보네? 귀하는.. 크지에이트를잘 안하고 이 아이패드로 이거는 제일 처음 아이패드 프로 버전도 없을걸 아마? 그냥 처음 나온 해에 첫그 그거 지금은 다 깨지고 이래가지고 얘는 또 딴소리한다 얘는 그냥 텔레비전 보고 유튜브 보고 이런 용으로 사용을 하고 얘는 아이패드 에어인데 음, 그냥 저한테 딱 적당해요 그리고 정말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요 아이패드 때문에 유튜브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야 나는 항상 확인 확인 확인 통화인 음, 1113명 수정인 거 있고 나는 무슨 뭐 <웃음> 대박난 유튜버도 아닌데 장비 소개를 하냐 아 하, 야, 웃긴다 하지 말자 그냥 제가 아이클라우드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 늪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사과사 아이템의 완성은 결국 음, 아이클라우드가 아닌가 아이클라우드로 정말 아이 사과의 노예들을 묶어 놓고 있지 않은가 어, 너무 똑똑해 에이, 잡스님이 하신 일인가 모르겠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제 다음 스케줄 가야 돼요 오늘 두 번째 갈 곳은 제가 운영하는 브랜드가 하나가 있어요. 제가 찍은 사진을 엽서나 메모지로 만들어서 팔고 있는 그런 아주 조그만 브랜드가 있는데요. 제주도에 있는 기념품 샵에 그 물건을 갖다 주러 갑니다. 니다 이렇게 붙이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붙여요. 손을 해야 손이 되게 느린 편이에요 열정이 제일 많아요.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제 납품은 다 마쳤구요. 어, KBS 방송국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일찍 와가지고. 필료한잔사 먹어줘야 겠어 안녕하세요 혹시 라떼 한잔 마실 수 있나요? 이니다 네. 네. 네. 네. 인서트를 치며 왔어요. 인서트를 네. 넣어 네. 해요. 자 이제 인서트까지는 했어요. 이제 방송 준비만 하면 됩니다. 음.. 칠백구에서 1 1도로 평년 기온값이 더고 일요일인 모레부터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확진 <놀람> 자치 경찰단은 오 지우씨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제주에서 창설한 자치 경찰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PD가 왔어요. 음. 배터리가 끝났네. 네, 안녕하세요. 제주입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끝났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라도서관에 가야 돼요. 책 반납할 게 있어가지고 책도 반납하고 아, 한라 도서관 제주도 도서관 시스템이 진짜 잘돼 있거든요 간 김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는 간 김에 도서관 라면을 먹고 올 거야 네, 제주도는 공공 도서관이 다 서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책 반납을 다른 데서 해도 돼요 그게 너무너무 좋은 점이고 한라 도서관은 책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닌가? 나 조서관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한번 확인. 자가 반납기도 있어요 타관 교서 전용 반납기가 있어요 타관에서 빌린 책들은 여기 반납을 하면 됩니다 저는 오늘 세권책 빌렸고요 끼는 식당, 매점 역시 학식이죠 자고로 라면과 커피는 나이 해준 게 맛있어서 꼭 이렇게 네, 저는 냄비 라면을 먹겠습니다 아 <놀람> <멋지게 나 노래해. 놀람> <놀람> <놀람> 이거 맛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습니다알니다니 뭔가 많이 한것 같아서 되게 보람차다 외식도 했어 <웃음> 이제 집에 갑니다 고고 고고